혹여나 타다가 빵꾸가 안는데 실란트로 메꿔지지 않으면 그냥 바로 카카오택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전거 타이어는 아주 여러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재분류하자면 마찰을 일으키는 고무와 그리고 그 고무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공기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타이어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세 가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공기 그 공기를 가두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저렴한 클린처 방식입니다. 휠의 테두리를 림이라고 하는데 이 림에 턱을 만들어서 그 턱에 타이어를 끼울 수 있게 하고 공기는 별도의 튜브를 넣어서 그 튜브 안에 공기를 가둡니다. 두 번째는 튜블러라는 방식인데 얘도 튜브는 있지만 튜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타이어를 만들 때그 안에 넣어서 같이 만드는 일체형 타이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리고 아까는 클린처는 타이어를 끼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튜블러는 끼우는 게 아니고 테이프나 본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타이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튜블리스인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튜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두기 위해서는 타이어와 림을 기밀 상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 직접적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의 장단점을 알아볼게요. 하지만 장단점이라는 건 언제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 오늘도 역시 로드 자전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로드 자전거에서의 튜블러의 장점은 림에 타이어를 끼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림에 특별한 가공이 필요 없어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림이 가장 가볍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도 가장 높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프로 선수들은 튜블러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기압이 빠지는 속도가 가장 느리고 그리고 설령 펑크가 나도 타이어가 림에 직접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저속의 오르막 같은 데서는 탈수라도 있기 때문에 튜블러 타이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거는 소프트카가 뒤에 서 붙어다니면서 공짜 타이어를 무한리필해주는 프로 선수들 이야기 한정해서고 동호인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내돈 주고 사는 타이어인데 일체형이라는 까다로운 공정 때문에 가격도 제일 비싸고 혹여나 타다가 빵꾸가 났는데 실란트로 메꿔지지 않으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하다고 하늘에서 타이어를 하나 뚝 던져줘도 본드나 튜블러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로 카카오택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은 클린처를 써왔는데 이제는 튜블리스라고 하는 선택지가 늘어났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선택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튜블리스는 클린처의 상위호환이라고 생각해요. 튜블리스는 말 그대로 튜브가 없기 때문에 펑크가 나도 튜브가 펑크가 나는게 아니라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데 타이어는 당연히 튜브보다 두껍고 튼튼하죠. 클린처의 경우를 봐도 펑크가 나면 튜브를 가지 타이어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펑크가 날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예 안 나지는 않겠죠. 튜블리스 세팅은 실란트까지 넣어놓는게 기본인데 펑크가 나면 그 실란테가 펑크를 메꿉니다. 튜블러는 실란트로 튜브를 메꾸는데 이와 다르게 튜블리스 실란테는 타이어를 메꾸는 실란테이기 때문에 펑크가 메꿔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펑크가 너무 커서 실란트를안 메꿔진다고 하면 지렁이를 쓰면 거의 다 메꿔집니다. 지렁이로도안 메꿔질 빵꾸는 클린처에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클린처는 튜브랑 타이어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데 이 마찰 때문에 힘 손실이 일어나고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더 넣다 보니까 승차감까지 안 좋아져요. 반대로 튜블리스는 타이어 공기압을 타이어가 직접 받기 때문에 힘 손실의 요소도 줄어들고 공기압이 클린처에 비해서 더 낮아도 되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클린처가 튜블리스보다 좋은 점이라고는 가격 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 제가 자전거를 살려는 고민을 할때두대의 자전거 중에서 한 대가 클린처고 하나는 튜블리스라면 어지간한 이유가 아닌 이상 클린처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둘다 같은 자전거인데 하나는 클린처와 하나는 튜블리스라면 고민조차 하지 않겠죠 설령 그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해도 말이죠 물론 그 자전거가 퍼포먼스를 위한 자전거가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로드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정리하면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예나 지금이나 프로 선수들은 튜블러 타이어로 싸왔고 쓰고 있지만 이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동호인들은 단점과 제약이 너무 많아서 클린처 타이어를써왔습니다 하지만 이 클린처 타이어도 튜블리스 타이어 대체되는 거는 시간과 보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클린처 타이어는 도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다면 프로 선수들조차도 튜블리스 타이어를 쓰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자덕에게 있어서 결론은 뭐냐? 클린처를 위한 소비를 이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휠을 사든 자전거를 바꾸든 용품을 사든 클린처를 위한 지출은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튜블리스를 위한 지출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선택하세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투브리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들은 재미가 없을 내용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뭐 이제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나 영상 외에도 자전거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홍미캐닉 에이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